우와 아름 씨가 또 와! 야 들어간다 오! 와생겼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우와 에다 위에다 위에다 위에다 위에다 다위다다 바로 원피스 보드! 그때! <웃음> 와 스킨 죽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 다나 이거 거의 이거잖아 수염 할아버지. 어, 흰 수염. 나는 검은 수염. 시우는 뭐야? 나는 불지막 시우스다, 시우스. 와, 진짜 멋지다. 아, 우리 거 스킨 이상해. 잠깐만. 거기도 눈 있고, 뒤통수에도 넣는 거 우와, 이기하다! <웃음> <웃음>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이게 앞이지? 아 아닌가? 이게 앞인가? 뭐야? <웃음> 뭘기다리네 오늘은 되게 간단한 게임을 할 거야. 뭐냐면은 토로먼트에서 결승까지 가서 이기는 사람이 오늘의 우승자. 그런데 세 명이잖아. 세 명이 싸우면 정신 잊겠어, 없겠어요. 없대요. <웃음>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웃음> 아이고, 진짜. 아, 부전승으로 하나 올리자. 자 그럼 시우부터 시작! 제발 제발 부정성은 안 돼! 먹자, 먹자. 자 보지마 시우야 보지마! 용성이 출발! 출발. 야, 용성이 뒷모습 아직도 적으면 안 된다. 이거. 아이고, 아들 뭐. 아버네자 나도 책 받고! 자 그럼 모여봐!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책 피는 거야 알았지? 출발.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부정자 아, 나대결이다 대결! 미쳤 부졌어! <웃음> 자, 여기서, 그렇다면, 어, 대결할 사람 두 명이 먼저, 파란색, 빨간색, 아, 노란색. 파란색, 난 빨간색.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 맞다? 지우, 너부터 골라봐. 지우, 너부터 골라봐. 먹었다. 우와, 대박이다!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이글이 이글 그릇을 먹었다! 우와, 좋겠다. 이글이 이글 그릇이 진짜 좋은 건데! 대박이다! 자, 그러면 용성이 다음에 용성이. 나 그러면 나도 흔들 흔들면 먹고 싶다. 나 어떻게 딱 먹었지? 야, 봐, 신수염인데 검수염 은 능력 써도 되나? 나, 어, 야, 이제 나나 뽑을게. 네. 나는 나는 사나이니까 가운데 거. 어, 나 어떻게 딱 이글이글 현내 이글 가 나왔지? 어? 왜 널로 와, 널로 와. 하고 알아. 걸지 <웃음> 마라, 절대 딱 걸지 마라. 이거 뭐 고로 고로 고민데? 이거 여기... 야! 번개야번계 번개 능력이 아. 있는데 이거? 이거 가리! 구름쿠름 열매다! 구름쿠름 열매! 이거 가대낼 거야, 가대낼, 가대낼 거. 가대낼 거구나. 눈 풀리네, 눈 풀리네. 부처님 귀 가지네. 야, 얘들아! 각자 <웃음>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확인 좀 해보자. 따라와봐봐. 지금부터 염만 해봐. 앉아! 1번 능력! 됐! 오오오 오! 땅파요! 땅파요! 땅파요! 불구멍이야! 불구멍! 다음 능력! 야아! 와! 우와! 뭐 이거. 아, 이거! 와, 와다에다 우와! 뒤다 진단자! 뒤에다! 대박! <웃음> 대박이다! 이거 대박! 이거를 안, 안 봐! 안 아, 봐! 아뜨거 이거 어떻게 해! 자 다음 능력! 덕구 간다! 야아! 화이팅! 뭐야? 음 뭐야? 네, 뭐 네가 돌아가봐라. 네가 다음 들어가. 어, 자 다음은요. 아아아아 우와. 우, 진짜 우와 멋지다. 야, 너는 산에 가서 능력 쓰면 절대 안 되겠다. 산불 나겠다. 너저 소방수 하실 때 대기실 하겠다 너. 소방관 하실 분이. 도용히 해라. 오 그냥, 미안해, 미안해, 미안 진짜, 진짜. 자,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불 주먹 에이스다. 자, 다 있어. 야! Yeah. Yeah.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어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보자 진정해! 진정해! 내 주변에 한번 다어버린다 자, 첫 번째 거. 블록 홀로! 와안움직여져 우와! 안움직여져 <불호> <아름진다. 불호> <나, 불호> <나 들어간다. 불호> 오, 블랙 a 르 와! h a t 줘 h a t What? w 이 a 저승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뭐? 를 이리로 데리고 오지? 갇혔어! 오! 오 진짜 무서워! 같이 가 시우야 너 이거 아, uh -huh. 다크마스터 뭔데? 몰라! 다크마스터! 뭐야! 뭐야! <웃음> <하향에 웃음> 야! 뭐야 이거! 다크마스터! 살려줘! 살려줄게 어둠을 흡수하지! 오우 오듬사자다 오듬에서 자 오, 오!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오 이거 그거구나 <웃음> 오너 <진짜. 웃음> 목소리가 왜 이상해졌다 <웃음> 아 미안해 나자 자, 그... 이제 마지막 스킬 마지막 스킬 뭐냐 이름도 거창한 블랙워드 <웃음> 오우 <웃음> 무서워 무서워 무서 뭐야 오 어,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어쨌든 이게 다야 야, 오 완전 무겁다 완전, 완전 무겁다 뭐. 자 그러면 내 능력을 보시겠습니까 쫙쫙쫙쫙 간다! 이야! 아 뭐야? 간다! 아, 이야! 이야! 아 뭐야? 이야! 아, 여기 있는데 쩔루갔어! 나왜 여기 와있어? 그럼 두 번째 능력 갑니다! 번개! 네? 방금 한거 아닌가? 아, 했던 거래? 자 미안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야 시우야, 하지마. 야, 시우야 하지마. 야 시우야 하지마! 저거 내 능력 아니다, 형아 능력이다! 그 거야! 아니 이내 능력이야? 어, 장난 아니 오늘은 탈퉁하더니 그렇게 될테니까하니 <웃음> 어, 나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자 그럼 다음 능력! 오? 어쩌지! 번개 맛이 대단하지요! 야, 이거 너무 센데? 다음 능력 갑니다! 야 끼릭+ 끼릭+ 끼릭 네 전기 어조그한데 정전기 뭐 지나갔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이 왔다 왔다 왔다 야! 다 왔다 야다 왔다 왔다 왔에뒤다 왔다 왔다 왔다 야, 다 왔다 왔다 야다왔야다야다 왔다 야! 이거보다 하늘 봐봐, 하늘. <웃음> 와, 뭐야? 야? 근데 다들 능력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니, 아니 내 폰은 별도야 내 폰은 별도야 야나 니들한테 힘어서 니들 피난걸본 적이 없는데 자 <웃음> 그러면 대결 장소로 이동합시다 첫 번째 게임 왼쪽에 우리 하얀 수염의 용성이 야 신수염이거든 하얀 수염이 뭐냐 신수염이다 하얀 수염이다 그냥 파이트면 되지 파이트 파이트 하지만 능력은 검은 수염이지 두 번째 선수 우리 에이스 시우 아니, 에이스가 우리 에이스가 시우 이제 시우 시우스 자 그러면 하얀 수염 대흰 수염 흰 수염, 아, 수염 대시신스 시우스 아유,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단계서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라운드 원 파이트 What t h